어디서 생략하냐면 가정법 과거에서 이두 주어 나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원하고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가고요 어,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뒤에 주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주전 여기서 생략이 되니까 이게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어요 위치 바뀐다고 그지이주가 생략되면 어,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온다고요? 디디 나오고 주어 플러스 자, 여기 그냥 이렇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형이 온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에서 if 생략. 잘 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모엇이 없다면 할때 if it were not for를 써준다. if it were not for, 뭐, 뭐, 뭐 이렇게 나오면 without 대신에 이거 쓰잖아요. 요것도 가정법 과거래요 전형적인 어떤 형태들만 좀 보게. 자, 그러면 이뿌가 생략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여기는 5인 납퍼가 된다. 5인 납퍼 뭐뭐뭐 뭐. 뜻은 똑같아요.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죠. 그럼 가정법 과거 알려 볼까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고 뭐 나온다 해서 헤드풀 스피피 나온다 그랬지. 자, 이 상태에서 어, 두치가 되면, 자, 여기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이프가 생략이 되면, 헤드가 맨 앞에 나온다. 헤드 나오고, 주어 나온 다음에, 뒤에 pp, 이런 식으로. 주어가 사이에 껴있다. 그 다음에, 다시, without 대으로 나올 수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뭐가 있죠? if이, 헤드나 띵포지, 헤드나 띵포.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뭐엇이 없었다면, 이란 뜻이야.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해서 이프가 생략되이라면 뭐가 나온다? 에드 입낫 빈퍼가 된다. 에드 이낫 빈퍼. 자 뜻은 어떻게 된다? 무 것이 없었다면 가장 많이 생각되는 이프 생략입니다 이프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이프 저는 아예 통째로 나가가 없어. 몸매속에서 찾는 거야. 주절에 우시코한 플러스 원형이 아니면 우시코한 플러스 해고 p p 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찾는 거야. 아, 가족법과거 생략됐구나. 그럼 가족법 과거 완료, if를 생략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음. 그러나 if 같은 경우는 형태상으로 바로 어떤 도치가 일어나잖아,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여기 일어났죠? 이 그래서 이걸 보고 찾는다. 자, 이제 예문을 들여다보자. what n o t f o r 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살려주려면 이프 데 if 집어넣는대요. 그리고 이거 두개도치시키면 i f 이 바로 뭐가나 원나서가 나오는 거야. 됐잖아. 그래서 뭐무이 없다면이라고 쓰셔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아 과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니까. 그래서는 뭐무이 없다면이라는 뜻이야. 없다면 이라고 자, 그래서 모든 문법은 해석으로 연결되어야된다그렇지그러 완성도가 높아진다 특별한 뭐가 없다면? 방어가 없다면 어떤 방어야? 내 네, 해부 그들이 갖는 특별한 방어가 없다면 뭐에 대해서 갖는 방어예요? 적들에 대해서 응? 천적이라는게 존재하죠 포식자 프리데이터가 어그 어, 다음에 이제 피식자 프레이에게 덤비잖아요 그런데 방어형이 없으면 끝나, 끝나는거지 열정되겠지 응? 그래서 적들에 대해서 어,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방어력, 특별한 방어력. 이게 없다면 수많은, 뭐는, 동물들은 아마 생존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주이야 가정법 과을한거알수 있지? 어, 왜? 9로 수, 원액이 나왔지. 자, 두 번째야. 267입니다. 267, 그는, 어. 심즈, 뭐뭐인 것 같다. 자, 데디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 대절 속에서 가정법이 존재한다. 어떻게 할수 있니? were he, 이렇게 나왔어요. 어. 바꿔. if 생형이잖아 if, 어. he, were, 어, 려 이렇게. if, he, were, free up,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책임이죠. 모든 책임에 서 그가 만일 벗어난다면. 자, 가장 복박을 한거 어떻게 할수 있어? 오드프로스 원형 나왔잖아요. 이거 봐야 할수 있는 거지. 가장 복박하고 있구나. 자신이 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뭐 야망을 추구할 수더 야망을 잘 추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아, 그는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층. 이게 뭐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 그가 왜냐면 그가 어, 이런 생각 을 갖는 것 같다. 라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어떤 중압감이 심화돼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만일 지금 현대는 뭐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 자신의 어떤 야망, 야심, 이런 것들을, 어, 더잘 추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 요게, 1 6 6하고 166.